하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황호성입니다. 제53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단일 후보 시너지, 자연과학 캠퍼스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에 대해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예리 기자와 복지와 교육, 인권분야 공약을 다뤄보겠습니다. 안예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성대방송국 기자 안예리입니다 네, 먼저 자가캠 시너지 선번 후보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자가캠 시너지 선거운동 본부는 정 후보의 공과대학 신소재공학부 16학번 심재용 학우가 부 후보엔 16학번 생명공학대학 융합생명공학과 박현우 학우가 출마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자가캠 시너지 선 번의 공략에 대해 복지 분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리 기자, 복지 분야의 주요 공략으론 무엇이 있었나요? 네, 먼저 자가캠 선보는 복지 분야와 관련해 핵심 공약인 스쿠마켓과 졸업복지를 포함한 총 6개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스쿠마켓은 일전의 기숙사 학우들 자취 학우들을 위해 확대된 공동구매를 실시하겠다는 공약인데요. 학과잠, 돗바 외에도 제철과일과 생필품을 공동구매 품목에 포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인 졸업복지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으로 듣고 싶은데요. 네, 졸업복지와 관련해선 졸업 관련 시설 보수와 졸업 앨범 시한 제공, 스튜디오 개별 촬영 지원과 같이 졸업복지를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시너지는 개별 스튜디오 대여부터 촬영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는데요. 업체 제휴 단계부터 수요를 고려하되 추후에 선착순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졸업복지와 관련해서 단가 대별 앨범에 대한 계획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시너지 측은 이에 대해 졸업 앨범 시안을 제공할 때 학우들이 단과대별 졸업 앨범과 전체 졸업 앨범 중에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 아쉽네요. 다음으로는 교육 분야의 공약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한혜리 기자, 교육 분야의 공약들은 어떤 게 있나요? 시너지는 핵심 공약인 전공 폐허주간 운영을 포함해 수업 체계와 성적 공시 관련 개선, 도전학기 안정화, 그리고 대학원 진학 및 향후 진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네, 정확히 어떤 공약들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성적 공시 관련 개선 공약은 성적 반영 비율을 명시하고, 성적 공시 시에 세부 성적을 함께 공시하도록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약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학우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내용과 일치하는 공약인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오랫동안 실현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도입이 좌절되진 않을지 우려스럽기도 하네요. 시너지는 이와 관련해 학우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직접 학교와 교수 측에 전달해 본 공약을 강력히 권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 분야 공약에 도전학계 안정화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공약인지 설명 바랍니다. 네, 2020학년도 처음으로 실시돼 시행착오를 겪은 도전학기 제도를 다양한 방면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공약인데요. 그러나 학우들의 도전학기에 대한 근본적인 반발과 관련해선 공약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은 점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인권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내리 기자, 인권 분야에는 어떤 공약이 있었나요? 네, 장애 학우들을 위한 공약으로 총학생회 인스타그램에 게시되는 내용을 대체 텍스트로 제공하고 청각장애인 학우들을 위해 아이캠퍼스 강의에 자막을 추가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대체 텍스트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은 좋은 공약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학교는 이미 청각장애 학우들을 위해 온라인 강의 자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 자막 제공 공약이 실질적으로 시너지만의 공약인가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너지 측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서비스에 청각장애 학우들의 신원 노출과 관련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했는데요. 따라서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되 신원 노출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인권 분야와 관련해서 다른 논의는 없었나요? 네, 성균타임즈에선 장애 학우들을 위한 시설 사업과 연계된 공약은 없는지에 대해 질문을 했는데요. 이에 시너지 선보는 현재 인문사회과학 캠퍼스에서 진행되는 베리어프리존 사업을 함께 발전시키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학캠의 복지, 교육, 인권 분야 공약을 아내리 기자와 다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방송국 아나운서 김채현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성대방송국 기자 노두현입니다. 먼저 문화 관련 정책에 대해 얘기 나눠볼까요, 노두현 기자. 시너지에선 문화와 관련해서 어떤 공약을 제시했나요? 시너지는 문화 분야의 공약으로 크게 네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형식의 대동제 시행, 교내 버스킹 활성화, 이벤트성 프로그램의 다양화, 마지막으로 성균관의 브랜드 창출이 그것입니다. 먼저 핵심 공약인 축제 관련 공약부터 알아볼게요. 온라인, 오프라인, 혼합 형식의 대동제 시행이 잘 와닿지가 않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공약인가요? 저도 그렇고 채연 씨도 그렇고 올해 축제를 즐기지 못했잖아요. 시너지는 내년 대동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혼합 형식으로 축제를 진행할 계획이라 하는데요. 온라인 축제 프로그램으로 성균 마리텔, e스포츠 대항전을 진행하고 또한 오프라인 축제를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균 마리텔과 e스포츠 대항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성균 마리텔은 학우들의 개별적 특색을 살려 온라인으로 개인 방송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또한 e스포츠 대항전에서 학우들은 온라인 게임으로 서로 대결하고 시너지에선 이를 중개한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학우들의 참여가 활발할진 의문이네요. 지난 5월 이루리에서 진행한 챔피언십 리그 때 유명한 사람을 섭외해 많은 시청자를 불러올 수 있었지만, 학우들 참가가 부족해 행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잖아요. 네, 저희 성대방송국에서 비슷한 질의를 했는데요. 학우들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시너지에선 어떻게 답변했나요? 시너지에선 학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게임 종류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크레이지 아케이드 등 많은 학우들이 즐길 수 있도록 말이죠. 하지만 지난 5월 진행된 챔피언십 리그 때 리그 오브 레전드와 카트라이더가 학우들의 참가율을 높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게임 종목의 다양화가 적절한 해결 방안이 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너지에서 오프라인 축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공약을 걸었나요? 성균관대 특색을 살린 포토존 마련, 동아리 부스 활성화, 의상 대여부스 마련, 그리고 과별 특색을 살린 부스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엔 축제를 즐길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이제 문화 분야에 이어 등록금 분야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너지에선 명목 등록금 동결, 등록금 사용 세부 내역 공시,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 부분 환불 진행, 등록금 체감 환원율 향상을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등록금 부분 환불 건에 대해 질의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등록금 분야 담당 성대신문에선 어떤 내용을 질의했나요? 성대신문에선 등록금 부분 환불안건에서 장학금 형태가 아닌 환불 형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안인지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 시너지에선 어떻게 답변했나요? 시너지에선 2020년 10월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근거로 하여 등록금 환불을 강력히 주장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고등교육법이요? 네, 새로 개정된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학사 과정이 정상 운영되지 않으면 대학 내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등록금과 관련된 사안은 학우들과의 소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소통 분야에서 시너지는 어떤 공약을 내걸었나요? 기존에 존재하는 총학생회 소통 창구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에 그치지 않고 에브리타임에도 총학생회 게시판을 신설하고 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또한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활용해 학우들과 긴밀한 소통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소통 창구를 다양화하여 소통에 신경 쓰고자 하는 시너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네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통 TFT까지 구성하겠다고 하니 정말 기대가 됩니다 소통 TFT요? TFT가 뭐죠? TFT란 특정 업무를 해결하거나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등을 선발한 임시로 편성된 조직을 의미해요. 시너지에선 총학생 외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채널, 에브리타임을 관리하는 소통 TFT를 구성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학우들과 양방향성 소통을 하기 위해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이번엔 문화, 등록금, 소통과 관련해 노두현 기자와 다뤄봤습니다.